이거, 이거 진짜 내가 크리스피 크림 도넛 먹으면서도 달달하고 느끼는데 어이, 아니 그런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 어, 크리스피 도넛 진짜 너무 좀 달고. 좀더 자연스러워. 어 맞아 어, 좀자연스러워지 맛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저희가 설 특집으로 대만의 전통 과자 어, 한번 먹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한국은 아직은 큰그 그렇죠, 명절이지만 아직은 이제 점점 그런 제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대만은 아직도 이렇게 전통 과자 많이 먹으면서 맞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통 과자. 대만. 종류가 어, 엄청 많네요. 엄청... 여기 그냥 일부분이에요. 아, 이게 어, 일부분. 설날에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아. 나서 여기다 아, 담아 아, 제사 지낸 아. 거를 담아서 같이 나눠 먹는구나. 손님도 대접하고. 오. 오. 아, 저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낸 집가저 오래됐거든요. 대만은 거의 다 제사를 지내요? 한날 추석에 불교 더겨 아.. 요즘 우리나라는 안 지내는 집도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되게.. 네. 오랫래 되게 오 오래 말래야추억이 추억이야 추억이. 그럼 아. 이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익숙한 맛이 이거 먹고 하나둘씩 탄 다음에 무슨 맛인지 딱 얘기해보자. 아, 아, 아 이거 음. 음. 하나 아. 둘 셋! 맛동산맛동산 맛동산. 어, 맛동산 <웃음> 맞아요. 은가맛동산 음. 아, 그냥, 그냥 단식으로 먹고 있었네. 음. 확실히 대만 가자가 입에 잘맞아야다 아, 어. 맛있어. 아, 해 어, 맛있네 진짜. 음. 그 안의 색깔도 응, 그. 되게 예쁘게 음. 그럼 다음 턴. 요거는 되게 익숙해. 응, 익숙하지. 이것도 익숙하다. 이건 되게 인절미같은 생겼거든? 이거 뭐, 뭐, 뭐, 땅콩, 땅콩. 되게 맛있어. 땅콩이야. 어 맛있는데? 응, 맛있다. 음, 안 달아서 괜찮다. 되게 좀 건강식? 근데 목이 좀많은거 응. <웃음> <웃음> 먹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근데 이게 한국은 이게 느작하면서 약간 좀더잘부서져 부드러워. 어, 이거 되게 딱딱해자 <웃음> 어, <웃음> 그럼 다음 거 한번 먹어볼게. 그럼... 어 이거는 여신가 여. 응. 아니 먹어봐. 근데... 과일 같은데? 야채로 만드는 당. 야채. 아. 너 어떻게 이렇게 달지? 절이나 완전히? 와 진짜 아, 달다. 이게, 이게 하얀색 가루가 있는. 아 설탕 같은 지난번 그거 똥과자 먹어보셨잖아요. 다아 같은 야채예요. 되게 날. 맨날 먹어. 옛날에 이것 <웃음> <웃음> 저번에 먹었던 거. 음. 오오오오 약간 달고나 만 그니까 응. 이거 맛있는데? 달고나. 아 그래? 응. 아 우리 살찐 사람들이 다른 거 좋아하잖아 먹으면 <웃음> 텐션 어, 올라가는 게 <웃음> 골고루 있으니까 좋네 하나만 먹으면 좀 질릴 수가 있는데자이거 한번 먹어볼까? 땅콩 커피 땅콩이라고 어우 음. 음. 그 맛이야 그다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음. 음. 한국 술안주처럼 나오는 게 있어 아. 막깨물 먹으면 안 돼. 이아 명절 분위기 나네. <웃음> <저> 가져 가정... <웃음> 아. 가운데가 음, 진짜 수박씨. 수박씨도 모 그러니까. 수박이 한 30kg 나 되게 <웃음> 아, 막이 정도?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 까서 먹는 거. 아. 깨물어 먹는 거. 이렇게 아. 먹는 거 아니고. 아니래잖아 이렇게 이거 호박씨 먹어. 호텔로... 아. <웃음> 아. 아 이거 잠깐. 아 이거 그거네. 그 우리 호박씨 먹잖아. 뭘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색깔도 <웃음> 똑같해 가지고. 근데 이거 아래 있잖아. 근데 이거 다 통째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대로 안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딱잘래 이게 왜? 그래건 나이 좀계심 사람들 얘기시. 아, 나식 풀이. 아, 그래. 그 어르신들이 먹기는 입안이 헐까? 제가 튼튼하신 분들 <분도> 생각인네 <웃음> 근데 이거 그냥 먹는 거 아니야? 까서 먹는 거 아니야. 까서 먹는 거야. 까서. 그래? 나는 옛날에 그냥 먹었는데. 아 진짜? 통째로? 네. 이것도 그냥 먹었는데. 그냥 먹어도 돼. 이거? 나 먹어 볼까? 장 하나만 안 먹어요. 장문하시고. 아니, 이거 그 견과류 되게 모아 놓은 그런. 아, 믹스넛 아, 아, 아, 믹스나 아, 이런 게 많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먹었어. 아, 이도 좋대 아, 그러니까. 아닌 거 같아. 아니지. 아 이거지. 아니, 아니면 뭐안 하면 먹어야 돼. 남녀노소 먹기 좋네. 그러니까 음. 어린애들은 이거 우리처럼 당구도 안 사는 이거 먹고, 어른 어르신들은 이거 먹고. 어린이된거 같아. 어린이. 어른이 어른. 명절에 할머니를 놀러 가면 이런 거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어니까 참외 집에 가면 이 과자 같은 거. 자, 한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사탕이 여러 개야, 근데. 이거 매실 사탕. 그래, 나 아까 이거 먹어봤었거든. 이거 좀 호불호 같이 갈릴 것 같아. 근데 너희가 아까 이거 좋아했잖아? 어, 그럼 이거 좀괜찮을같 같아. 그 안에 있는 그 짭짤한 게 매실이야. 음? 매실 말린 거. 그래서 단짠을한번에느다그다그 다음에? 그다그렇게에면다음그다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다음에? 그다이에다 아, 대만도 명절을 3일 쉬어요? 이번은 2주 일 중학교는 되게 오리 웨신다고 들었어요. 아.. 우리는 설날하고 앞뒤로는 3일이요 1일이잖아요. 어일이요일까지 쉬어요. 아.. 그아 그래서 어. 만약에 딱 토요일, 일요일 또 있으면 쭉 쉬어? 요 음.. 우리는 왜.. 근데 대만이 설날에 뭐또바베큐 뭐 같은 파티도 뭐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거 추석. 어. 추석. 음. <웃음> 대만도 설날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큰집 모여서 다밥 먹고 네. 솔라 전 날에 그 아유. 조시라는데 그때는 아그 사정비에 모어서 음. 저녁 먹고 그 다음날에 이제 제사 지냈고 뭐 새벽에 제사 아 새벽에? 그냥 좀 전통적이네 음. 그래서 또 남은 시간에 이렇게 윷놀이 같은 거 하고 대만도 그런 거 하나? 어. 대만화투안 화두시나? <웃음> 뭐하지? 게임 마장이라는 게임이 마장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어려워 <웃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다 먹어본 거 같죠? 이건 뭐, 어. 이런 건 초콜릿이잖아요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맞아. 초콜릿이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징윤바 이게 맞아요? 그거지 옛날에 옛 연주 은과 옛날 사극 드라마 아, 보면은 아, 딱 아, 이렇게 생겼어? 맞죠 커? 이거 맞죠? 옛날 화폐 같은 거. 아 그래? 거. 어 몰랐다. 너 뭐, 뭐, 어떻게 알았어? 뭐, 사드 안 봤잖아. 사드 보면은 뭐 은전 삼만냥 막 이런 거. 딱 그거 있는. 조금 연한 건가? 야. 지좀 나... <웃음> <웃음> 보고 살게. 아 근데 좀 짭조름한데? 점심 근데 생각보다 약간 완전 생 초콜릿은 아니고 아, 조금 약간 파라멜 아, <웃음> 느낌으로. 뭐 섞인 거? 맞아 맞아 맞아 맞맛있나 아, 보네. 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따로있는데 이건 뭐야? 원래 이 빨간색이 복을 부르는 어, 맞아, 색이잖아. 빨간색이. 맞아, 맞아. 빨간색이. 맞아, 맞아. 빨간색이.. 아, 와, 맞아. 이거 뭐야 되게 튀김으로 생겼어? 어, 대장치 못한.. 못한... 먹..먹는..먹는 먹는 건가요? 왜? 먹는 거 맞아요? 아, 먹는 거 맞아요? 맞아맞아요. 꿀 약간.. 음? 이빨 게장식으로 나는데? 아튀 어? 새... 나손왜 이렇게 빨개? 아 그거 종이 때문에.. 그 종이 때문에. 아.. 어. 오. 오! 오! 진짜? <웃음> <웃음> 어.. 아 이래.. 이거 뭔가 익숙한 맛인데? 어디서 먹어봤어? 음. 아, 하나 먹고 있어. <웃음> 음 이거 음, 음. 약간 무 맛이야. 무의 맛. 아니 이거 분명히 어디서 무무 맛이야. 이거 트래디셔널적인 맛이네. 전통 과자 같 음. 진짜 이거. <웃음> 아 이거는 아니, 좀 얘기한 거 같은데 트래디셔널.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음.. 아, 그냥 이미.. 의미를 먹는 거 같은데? 근데 근데 이게 좀 그나마 내 탑인 거 같아. 요안 음. 달아가지고. 아.. 음. 아 음. 당근 왜안 아, 좋아하네? 어.. 아, 나도 당근 좋아한다. 나도 당 좋아하는데? 좋은데.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 이 달아가지고. <웃음> 아 음. 진짜 당국 엄청 좋아하다 근데 좀 많이 많이 달던데. 어. 아, 네? 응.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 진짜 내가 크리스피 크림 도넛 먹으면서 달달하고 느끼는데 어이, 아니 그런 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 크리스피 도넛 그 진짜 너무 좀 달고. 좀더 자연스러워. 어 맞아 좀 자연스러워 맛이지. 되게 식감이 좋아. 응 식감이 좋아. 응. 식감이 신기해. 너무 부드러워. 네. 아 진짜 이거 마지막 이거 금괴 과자까지 음. 먹었는데 음, 맛있니다 너무 맛있어. 었 대만 설날.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 어 과정을 그러니까. 보면서 과정은 응. 다 맛있는 거요 <웃음> 그러면 오 올해 설날 모두 다잘 지내시길 바라고 네. 저희도 준비한 게 있죠. 예. 네. 자 마지막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공식 자이 신년 환호! 좋아요, 구독, 알람 람설정. 설정 부탁드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